암모니아, 암모니아, 지금 보시면은, 자, 암모니아를 대부분 조직에서 이 암모니아가 어떻게, 에, 운반되느냐. 이렇게 그루타민 합성효소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그루탐산이, 암모니아와 그루탐산이 결합되면은 글루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듯이 글루탐산이 감마-글루탐의 인산을 거쳐서 암모늄 이온이 결합되면은 이 글루탐산의 요 NH2 아민기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이게 L-글루타민이 됩니다. 엘글루타민이 이제 간으로 갔어 간에서 글루타민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아민 부분이 암모니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요소로 요소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제 요를 타고 자, 이 부분을 자, 암모니아 우, 운반,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암모니아 운반하는 자, 알라닌 회로가 보여지죠. 그죠? 알라닌 회로. 자, 알라닌 회로. 피로부산이 알라닌으로 만들어지고, 알라닌이, 자, 일가서. 알라닌이 피로보산으로 되면서 알파키토그루타산이 그루탐산이 되고 그루탐산이 암모니오, 암모니아가 요소로 간에서 만들어져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자, 이 과정 요소 회로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당 신생하고 요소 회로가 이와 같이 세포질과 요 이 안쪽에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 동시에 다두 곳에서 두 곳에서 요소 회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자, 요소 회로가 어떻게 작동되냐? 자. 오로니틴이 오로니틴이 시트루린이되고요 자, 미토콘드리 안에서 오르니틴이 시트루린이 되고 시트루린이 세포질로 나옵니다. 그러면 세포질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ATP 소, 소비하고 아스파르트산과 결합이 되면은 알기노숙신산이 됩니다. 알기노숙신산이 푸마르산이 빠져나오면서 알기니 만들어지고요. 알기닌이 오르니틴이 되면서 여기에 알기닌 분해효소에 의해 가지고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르니틴은 다시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쪽과 세포질을 동시에 요소 회로가 작동이 되고 있다. 요소 배려에 대한 내용이, 예, 받고, 자, 카봉을 인산이 합성되는 과정, 뭐, 시트루린, 그 다음, 알기노 석신산, 분해, 요소 생성,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 그 다음, 아미노산이 이제 분해되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해서 분해되어가지고 TCA 사이클로 들어오느냐 자,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나눠가지고 봅시다. 이 색깔을 두가지 색깔로 나눴습니다. 이 핑크색을 나타내는 것이 글루코스 생성형 아미노산이고요. 자 파란색이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입니다. 크게 나눠서 아미노산 두 종류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같이 자, 파란색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케톤 개톤 생성형 케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루신 디신페닐알라닌 트리토판 티로신이 아세토 아세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세칠코에이로 해서 TCA 사이클로 들어온다. 그래서,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이다. 아시겠어요? 자, 아세칠코에이로 들어오는 것이, 루이신, 아이소루이신, 페트레오닌, 트리포파. 나머지는, 나머지는, 글루코스 생성형입니다. 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TC a 사이클로 들어오는지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정말 외우기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은 이쪽에서도 보시면 은 여기 에, 알라닌, 뭐 시스테인, 글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지퍼파는 피루보산으로 바뀌어가지고,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옥살로아세트산으로 TCA 사이클로 들어올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스파라긴, 아스파르트산은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푸마르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페닐랄라닌, 키로신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숙신일코에이는 아이소로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바레인. 자, 들어와요. 그 다음, 알파키트 그루타라산으로 그루탐산을 거쳐서 들어오는 아미노산이 알기닌, 글루타민, 히스티딘 프로린이 들어옵니다. 자, 외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에 크게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글루코스 생성형과 케톤 생성형인데, 자, 여기가 케톤 생성형이고, 그럼 케톤 생성형에서도 말이에요. 자, 순수하게 케톤 생성형으로만 들어오는 경우, 저 밑에 보세요.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트레오닌, 아이소루이신은 다른 형태로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트레오닌 들어오죠. 뭐 순수하게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은 뭘까? 순수하게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 두 가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문제도 안 풀어봤다는 얘기가 증명돼요. 자, 루신, 리신 두 가지입니다. 루리, 루리, 순산캐톤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자. 기억을 하자. 음.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조효소가 나옵니다. 조효소에, 이게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보고 가자.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의 조효소 분해 과정에서 1탄소 단위, 그래, 탄소 하나를 전달시켜주는 1탄소 전달 반응의 보조인자로 비오틴, 자 비오틴 물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CH2CH, CH2COH, 이거 발레르산입니다. 자, 비오틴 혹은 바이오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틴, 그 다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터 THF, 테트라하이드로엽산이라고 얘기하는 물질, 여기에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6메칠프테린이라고그러는 그다음 NHU에서 나왔는 여기에 파라아미노벤조산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THF 테트라이드로 엽산입니다 그다음 S 아데노신 메티온인 약자로 SAM 세미라고 합니다. 자, 이 자, 이게 뭐로 돼 있냐면은 이, 이 부분이 메치오닌 메치오닌이고요. 여기에 아데노신이고, 아데노신요 아데닌이고, 오탄당리보스니까 아데 염기 당을 합해서 아데노신 메치오닌 결합되어 있는 S 아데노신 메치오닌 센. 자, 요세 개가 세 개가 탄소 하나 일탄소 전달해주는 반응에 관여되는 보조 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세 개는 이름을 좀 알아놓자, 알아놓자 이 정도 알아놓고 문제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 좋겠다. 아미노산 합성 분해 뭐 이렇게 뭐. 그 다음 아미노산 분해 효소 결손에 의한 유전적 질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음,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외워야 되는데 자, 우선 에, 질환이 백색점. 엘비 엘 엘비니즘 그러는데 사람이 하얘요 이건 뭐가 결손됐냐 하면 은티로신에서 메라닌 합성을 해줘야 되는 문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메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피부 뭐 할것 없이, 메라닌이, 검은색 메라닌을 나타내는 부분이, 메라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얘집니다. 완전, 에, 뭐, 백인이 되는 거죠. 백인이. 자, 이게 백색증입니다. 결손효소가, 결손효소가, 키로신3 일산화효소 결손입니다. 그래서 백색증 그다음 두 번째 알카톤뇨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키로신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요 호모겐티신산이 축적이 되고 소변이 검은색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키로신 분해 안 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알카폰 여증. 그 다음 또메치원닌 분해 안 되는 호모시스틴 여증. 호모시스틴 여증. 그 다음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격가지 아미노산. 격가지 아미노산이 분해되어야 되는데 그 격가지 아미노산 분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단풍나무 시럽 요점 이건 매풀 시럽 유린 디지즈 얘기라고, 단풍나무 시럽, 자, 격가지 아미노산 분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며칠 말론산 혈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메치오닌, 트레오닌, 아이소루이신, 발린 이쪽 분해의 문제점이 있는 그 다음 마지막에 페닐알라닌 분해가 안되는 페닐케톤엿증 나타나는 경우 이런 아미노산 분해의 문제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조금 이해라기보다는 뭐, 좀,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외워서, 질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건 꼭, 아미노산이 단백질 대사에서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질환 문제에 연결돼 가지고, 전체가 다, 어디서든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신경 전달 물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도파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자, 이런 것들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티로신이 출발물질입니다. 자, 티로신에서, 출발 티로신에서 히로신에서 도파가 만들어지고요.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노레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글루탐산에서요. 탈탄산, 그래 글루탐산 탈카복실화 효소에서 CO2가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 감마아미노 부치르산입니다. 약자로 가바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 물질이 그루탐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세로토닌, 익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뭐 행복 호르몬이랄까, 뭐, 응? 자,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트리토판이 출발물질입니다. 트리토판이 5 h y d r o x y 트립토판을 거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예자 크게 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쪽은 아닌데 자 문제를 일으키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자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히스티딘에서 히스타민이 자탈히스티딘이 탈탄산 반응에 의해 가지 CO2가 제거되면서 이 히스타민이 만들어집니다 히스타민 그다음 아르기닌에서 하이드록시아르기닌을 거쳐서 시트룰린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산화질소가 산화질소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자, 이런 것. 또 여러분들이 익좀 이해를 에, 문제를, 풀, 문제를 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여기 응급이 안되어 있는 퓨린 피리미디인 그 염기분해 그 다음에 합성 여러분 책에 48번을 보십시오 48번 퓨린 연기 골격 구조에서 뭐 4번 5번 탄소 기원은 탄소는 어디에서 왔느냐? 퓨린만이 아니고 피리미딘 같이 보셔가지고 자, 출 어디에서 근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 이 단백질, 질소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염기물질, 그 핵산, 뭐할것 없이 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 단백질 대사 속에 넣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 익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뭐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자, 해모글로빈이, 헴이 분해되어 가지고 이렇게 분해되는 빌리루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해모글로빈 헴이헴 산화효소에 의해 가지고 빌리버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빌리버딘이 빌리루빈으로 바뀝니다. 자, 이 빌리루빈이 빌리루빈이 체내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황달이 옵니다. 황달, 어린이 황달뿐만 아니라 황달이 바로 이 빌리루빈이 양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빌리루빈이 최종적으로, 어, 뭐, 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까지, 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단백질 대사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미노산단백질대사그랬는데 1번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것이 DNA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뭐 DNA, RNA 1번, 2번 다, 2번 메신저 RNA 자 이거 문제를 1번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요? 답은 2번 DNA는 핵에서만 발견된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뭐가 틀렸나? 틀린 걸 바로 잡으세요. 자, 1번. 단일가닥? 아니죠. 이중가닥, 이중, 이중가닥이죠. 그 이중가닥에, 이중가닥을 이루고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수소결합입니다. 그 다음 3번 피리미디는 아데닌과 구아닌이다. 퓨린이죠. 그죠? 그죠그 다음 DNA는 오탄당한 리보스다. 아니죠. 디옥시리보스죠. DNA 디옥시리본뉴클레익 에시드 작자잖아. 그 다음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디옥식하면 디익하면 뭐예요? 뭐가 없, 없, 없어졌다, 제거됐다 옥식하면 악시전 산소 얘기입니다 산소가 제거됐는 상태인데 몇 번에 산소가 제거됐느냐 DNA, RNA 자 관한 문제 그 다음 2번이 메신저 RNA 역할이 뭐냐 답은요? 5번입니다 유전 정보를 핵에 있는 유전 정보를 리보점으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mRNA 타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메신저 RNA 역할이 뭐냐? 나머지는 틀렸다. 왜, 틀린, 왜 틀렸느냐? 자, 그 다음, 그 다음 쭉 넘어갔어, 넘어갔어. 8번 문제를 보자. 8번 문제. 요소 한 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ATP는 몇 분자가 필요하냐? 답은 1번 4분자가 필요합니다. 4분자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자, 요소회로에서 1몰 유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 4ATP가 소모되는데 카바모일 인산과 알기노 숙신산 생성에 각각 2ATP씩 소비된다. 카바모일 인산과 알기노 숙신산 만들 때2 ATP씩 사용된다 그 다음 요소회로 계속 나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자 요소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5번입니다 요소 합성의 반응은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정답 바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어?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다음 12번 봅시다. 자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크레아틴 생합성에 참여하는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했는데, 크 아, 크레아틴이 왜 필요하냐? 크레아틴 인산 그러니까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담 담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했는 거 보세요. 자, 크레아틴은 근육내 에너지 저장 단백질로 자 알기닌, 글라이신, 메치오닌에 의해서 생성된다. 알기닌, 글라이신, 메치오닌 알기닌은 글라이신과 결합해서 구아니디노아세트산이 되고 여기에 메치오닌이 결합해서 크레아틴이 만들어진다. 근육내 에너지 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뭐, 저장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하기야, 알기닌, 그라이센, 메치오닌이 아미노산이니까, 그죠? 뭐, 아미노산이, 에, 결합되어 있는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일단은 단백질이라 이 얘기를 붙였는 거에요. 그래서 저장 단백질, 에너지 저장 단백질인 크레아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다음 20번 건너뛰어서 20번 문제를 봅시다.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냐? 트립토판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이 자, 답은세로토닌 세로토닌. 자, 우측에, 좌측에, 신경전달 물질, 여약했는 부분을 좀 외우세요. 자, 키로신으로부터 도파민, 노르에피네필린에피네필린 트리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 글루탐산으로부터 가바, 히스티린, 으로부터 히스타민 이렇게 신경전달물질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번 4번은 앞쪽에서 우리가 받는 단풍나무 시럽병은 어떤 아미노산의 선천성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느냐 겹가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축세 아미노산 축세 아미노산의 분해가 안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루신, 아이소루신, 발린, 격가지 아미노산, 다른 말로 척쇄 아미노산,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9번, 30번을 한번 보면은, 29번, 30번 29번이 근육에,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이 산화적 탈라미노화 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무엇으로 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답은 알라닌으로 되어 간으로 운반된다 그곳에서 아미노기 전이 반응으로 피루부산과 에, 그루탐산으로 되고 피루부산은 당신생 반응으로 글루코스로 글루탐산의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는 요소회로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시험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어, 단답형 묻기보다 여러 가지 이런좀 복합적인 문제가, 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 30번 문제. 아미노산이 8아미노가 되고 남은 알파키토산과 연결로 오른 것은 됐습니다. 네, 아미노산이 아미노기가 탈라미노 반응 되고 나면은 키, 케톤 시오 케톤 그룹이 남아있는 케톤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케톤산이 자, 어떤 게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냐 이얘기입니다 여기 4번, 2번 알라닌, 피로부산이 그 다음 32번 32번을 DNA의 이중낯선에서 30%가 사이토신을 갖는다면 티민은 몇 퍼센트인가 자 아데닌 티민 짝을 이루고 있어요 ATGC 아데닌과 티민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구아닌과 사이퍼신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퍼신이 30% 있다는 얘기는 구아닌도 30%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개 합하면 60%고, 남았는 거 40% 나누기 2하면 20%가 기민이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뭐, 결국 뭐, 어려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염기 관계되는 문제가 저 36번에도 나옵니다. 자, 36번에도 RNA에만 있는 염기가 뭐냐? RNA 염기 내가 R U D T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했을 겁니다 RNA에 있는 것이 우라실이고요 DNA에 있는 것이 티민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RNA에만 있는 것은 우라실이다 뭐, 그,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 40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염기에 대한 염기 분해에서 최종 생성물 표린 염기가 분해됐습니다 이 대사의 최종 생성물은 무엇입니까? 답은 3번 요산입니다 퓨린 염기가 요산으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축적이 됩니다. 주로 어디에, 뭐 관절 이런 쪽에 뭐, 어? 축적대가 통풍. 바람만 불어도 스쳐도 아프다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통풍의 주요 물질이지.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 41번 또 마찬가지 DNA 구존내 염기 구성 비율을 비교하여 볼때 아덴인, 티민 또는 구아닌, 사이토신의 비율은 뭐, 이건 뭐 1대1이지 뭐 그죠? 아덴인 티민 뭐 구아닌, 사이토신 비율 1대1이지, 뭐, 당연히, 그죠? 그 다음, 42번이 핵단백질 가수분해 과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핵단백질이 가수분해 되어서 핵산이 나오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로 뉴클레오타이드나 뉴클레오사이드로 그 다음 핵산염기로 이렇게 계속 분해가 되겠죠. 각각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내가 이해가 안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뉴클레오핵산염기에자 뉴클레오사이드가 되려면 염기에 뭐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오탄당, 리보스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 뉴클레오사이드입니다. 그러면 뉴클레오사이드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려면 뭐가 또 결합이 돼야 됩니까 인산기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플러스 오탄당, 리보스 플러스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뉴클레오타이드다. 그 다음, 40, 아까 관한 48번, 이게 퓨린 염기 골격 구조에, 자, 이게 각각 어디에서 왔느냐, 왔느냐. 여기에 미스 프린트가 있네. 1, 2, 3, 4, 5, 6, 7, 8, 9. 여기에 3이 아니고 9번이다. 그죠? 9번. 자, 여기에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4번, 5번, 탄소,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물었어요. 자, 어디에서 왔습니까? 4번, 5번, 7번, 여기 한 세트로 글라이신에서 왔습니다. 글라이신에서. 글라이신. 그 다음에 1번, 1번이 아스파르트산에서 왔고요. 2번, 8번이 엽산. 그 다음, 3번, 9번 질소. 글루, 글루탐산에서, 글루탐산에서 왔고. 그 다음, 6번 탄소는 CO2에서 왔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 자, 1번 질소는 아스파르트산에서 왔고. 2번 탄소는 2번과 2, 8, 2번, 8번이 엽산에서 왔고 3번, 9번이 글루타민에, 글루타, 글루타민에서 왔고 6번이 CO2에서 왔다. 자, 퓨린 염기 어디서 왔는지 근원 피리미딘 근원 번호 매겨 가지고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5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54번 문제가 뭐가 있죠?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나에 해당되는 명칭을, 자, 답은, 자, 1, 가가 DNA의 유전 정보를 RNA가, 메신저 RNA가 가지고 옵니다. 그걸 우리가 카피. 영어로 카피 우리말로 전사, 전사. 그다음 RNA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만들어낼 때 이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자 전사와 번역 자, 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여기에. 설명했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DNA는 단백질 합성의 직접적인 주형이 아니며 자 오히려 단백질 합성에 대한 주형은 RNA 메신저 RNA 그 RNA 단백질 입니다 RNA는 단백질 합성에서 정보를 운반하는 중간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신저, RNA, 메신저, 카면은 뭐, 어떤 정보를, 전령,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 전사,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 이걸 전사를 트랜스크립션, 혹은 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카피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가 되는데, 정확한 용어는 트랜스크립션, 전사. 그 다음, 그 전사 돼 가지고 나온 정보를 이제 읽어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걸 translation이라고 해요 번역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57번부터 나오는 것이 효소 관련입니다 자 효소 관련 57번부터 끝! 69번 끝까지 효소, 효소입니다, 효소. 자, 효소가 무엇이냐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죠? 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옳은 것은. 4번 여기서는 봅시다. 5번이 답인데 단백질 외에 단백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 결합된 것도 있다. 효소가 혼자서 다 완벽하게 효소 역할을 할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효소가 있고 보조효소가 결합되어야 보조효소 주효소만으로도 작 효능을 이렇키지 못할 때 금속이온 같은 것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왜 틀렸느냐? 자, 모든 효소는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모든 효소 아니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효소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말이 안되죠? 온도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질은 효소의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 꼭 조절 부위에, 기질이 어떻게 효소의 반응 사이트에 결합해야지. 조절 부위에 결합. 물론, 물론, 어떤, 피드백 이히비션 그러는 게 나와, 나왔을, 나올 때, 그때는 뭔가 효소의 어떤, 다른 부위에 결합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번. 활성 에너지를 높여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아니고, 활성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 이제 이 문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다. 마무리해도 되겠다. 자, 저해제, 억제제 얘기가 나옵니다. 58번부터 시작해서 뭐 억제제, 억제제, 그러면서 쭉 나오고 저 뒤쪽에서 66번, 7번, 8번, 9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억제제, 저해제 특징이 뭐냐 58번 문제를 보자. 4번요 경쟁적 저해제 그랬습니다. 경쟁적 저해제 특징은 뭐냐 자, 경쟁적 저해제 특징은요 저해제 에 비해 가지고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서 버리면요 최대 속도는 불변입니다. 최대 속도는 불변이에요 KM값은 증가돼요 이게 입니다 그러면 자, 좌측에 있는 억제제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경쟁적 저해제는 V 맥시멈 일정, KM 증가. 비경쟁적 저해제는요. KM 일정. KM 값 일정합니다. V 맥시멈 감소합니다. 무경쟁적 저해제는요, KMV 맥시망 모두 감소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실험해서 구하고 다 가능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뭐 에너지 대사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대사만 다뤄도 너무 많았다 자.